미수 렌. 아, 아 진짜 어마어마요 진짜 어마어마요 진짜, 진짜 너무 예뻐요. 그 이, 마... 이 알록 어. 어 소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몰랐어. 나도 <웃음> <웃음> 어,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죠?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항상 네. 저희는 네. 네. 정진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 소주 먹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? <웃음> 와인 테이스팅 하면은 입맛만 딱 다시고 뱉고 그러잖아요.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우리? 맞아. 이거 들어왔는데. 구나우! 말이 됨?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이 마시는. 경품 네, 맛있는... 네. 대잔치. 근데 이거 <웃음> 마시기간이 2010년도인데. <웃음> 에? 아, 이거 가만 감... 에? 이거 평. 여기는 지금 기억나 아. 2011년, 2월 12일. 아니, 2010년 안에... 나 대학교... 대학교 1학년이잖아. 대학교 1학년 7년 전? <웃음> 내가, <웃음> 내가 <그게 화면이잖아. 웃음> <7년자>? 나 미성년자야. <웃음> <웃음> 네. 이거 우리 먹어도 돼요? 그러는 음... <웃음> 거 아니야? 근데 냄새는 괜찮은데... <웃음> <웃음> 없다. <웃음> 없어, 없어. <웃음> 없다, 없다. 그러니까 와인이나 브랜디도 음... 몇십 년도 먹어놓고... 없다, 혼자서. 없다. 2011년도에 제조한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. 소주라니 <웃음> 번번 짠짠 그냥 소주 마시네요. 익숙한 소주. 부드럽다. 어. 뭔가 <웃음> 아 이게 후레쉬가 <호래씨가> 옛날 후레쉬라서. <웃음> 설마. <웃음> 19.5도. 이건 오리지널이야 오리지널. <웃음> 처음처럼 한번 먹어봅다 예. 안돼! 아 처음처럼은 딱 이전에 흔들어야죠 <웃음> 아킹 뭐하시는거예요 지금 어? 아니요 원래 어? 난 안는 안 흔들. 전공이 광고잖아요 이걸 이게 우리 프로젝트 약간 그냥 우리끼리 하는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프로젝트에. 흔들면 흔들수록 부드러워진대요 아 그래요? 응. 먹어봤어요? 근데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. <웃음> 그렇다니까 냥그 하는거 <웃음> 짠! 어 이건 뭔가 술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좀 다르긴 하네요 물이 더탄거같 그, <웃음> 이게 그게? 끝에 그 크한 알콜 맛이 좀더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처럼 조금... 좀더 부드러운 것같아 근데 음. 끝맛에 약간 알콜올 술맛이 어, 어. 살짝 기어오르네요 기어오르네? 알콜맛이상 한번 근데 <웃음> 내가 이전에 먹었던 것보다 훨씬 좀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뭐그내얘기니까 흔들어서 그런 한 거, 거 아니에요? 저는 처음처럼 좀더난은것 아, 같아요 그냥, 음. 음. 음. 처음처럼 그냥 아아냥 이런 느낌? 계속 진짜? 에탄올로만. 아, 그게 해봅시다. 뭐야? 아, 아, 에, 아, 아, 에탄올로만 그냥 나한테 계속 꽉 이렇게 공격을 아. 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처음에서 그냥 되게 부드럽다가 딱 에탄올. 아. 좋은데. 꾹꾹꾹 깨끗한 맛이가 한번 봅시다. 짠! 짠. 이정도더 좀좀 물? 깔끔해요. 음 처음에 단맛이 이렇게 오더니만 끝맛에 샤오 오네요. 이게 끝에 술에 쓴맛이 없어요. 깨끗한 맛이긴 하네요. 맞아요, 어, 깨끗한 맞아요. 맛이에요. 부산에 놀러 갔을 때 친구랑 좋은데이랑 시원을 먹고 그만하겠습니다. 훑흘 <웃음> 훑흘 <웃음> <웃음> 넘어가는 그런 맛이에요. 음확 올라, 확 올라요, 그도. 저는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조금 무거운데 잘 좋네. 넘어가요 네, 네. 그러니까 얘네는 뭔가 잔향이 이렇게 아혀있는데 얘네는 그냥 훅 하고 이렇게 하는거 오히려 입세주가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향 맡았을 때 무흑! 이랬거든요 응, 응. 근데 막상 마시니까 그런 너무, 음. 너무 센것 같아요 아 센거죠? 음. 음. 제가 싫어하는 소주의 맛이 여기 있네요 아아아 네. 는 세고 없으면. 쓰고 참외수좀 났어요 근데 이건 좀 단맛이 그런 것 같은데 음. 처음 봐요. 얘도 힘들어. 어. 메어리. 어 이거 향이 되게 센데1 6점오돈데도응 거. 그러니까. 짠. 짠 약간 처음처럼보다 좀더 달고 뒤에 그게 와요. 네 이건 좀 알코올 그게 많네요. 음, 향이. 음. 그리고 끝까지 뭔가 좀 별론 것 같아. <웃음> 음, 이상은데아 달아요. 차박이가 <웃음> 어떤 느낌일까요? 음, 음. 그 앞에 소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? 소주는 공정하게 음. 그냥 무난해요 음. 제일 안 넘어가요. 음. 뒷끝이 좀 많은 음, 것 같아요. 음. 뒷끝이 많아. 어. 난 뒷끝이 막 얘는 좀 에탄올로 많이 느껴졌으면은 얘는 그냥 조금 더 단맛이 느껴지는 맞아요,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. 중요단거 어. 같아요. 네, 네. 좋은 데이. 제일 부드럽고 싫어하는 향이 강하지 않고 좋은 데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좋은 데이. 저는요. 어, 저는 입새주. 제가 그래서... 원하는 맛이에요. 원하는 맛. 좀 무겁고 음... 잘, 잘 넘어가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. 그치? 못 넘어가는 그렇죠? 거 맞아 맞아. 그래서. 음, 맑은 바람. 응. 맑은? 이거랑 좀 고민했어요. 품질 일질주라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? <웃음> <나> 기대했다고. <웃음> 네, 예, 얘네 얘네 들이 무난할 토마니. 무난하게. 아, 무난하게. 음. 우리가 익숙해서, 익숙해서 그런가? 그런가? 아, 그럴 수도 아, 있어. 익 그럴 수도, 수도 있어. 미세 <웃음> <익세주는 웃음> 아닌 거 같은데. 미세준가? 미스미는는데 좋은데 아니면 얘네들이 맛이 기억이 잘. 이만 <웃음> 취해서마 지금 동시에어서 저희의 리뷰는 <웃음> 네.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밝힙니다. <웃음> 짠짠짠할게 없어. 이게 좀 나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참 순, 순해요. 이게 순해. 이게 좋은데 같아. 저는 이거 입새준 거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참인 거 같아. 왜냐면 이게 더 맛있었거든요. 음. 어, 이젠 다 쓰다. 이렇게 하겠습니다. <웃음> 정답 있어요. 정... <웃음> 어? 난가 봐, 어, 봐, 난가 봐. 난가 봐. <웃음> 나지. <웃음> 바로 정답은!